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동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보게 되면 신축 건물이 그래도 몇 개씩 문에 들어오는데요. 일단 시남동에 신축 건물로 지어놨는 게 보면 일단은 20억입니다. 상세를 보게 되면 평당 3,400이네요.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죠. 평당 금액 3000 중반이고 매매금액 20억이고 대출을 11억 받고 융자를 조금 더 받아도 중률은 좀 올라오겠지만은 대지평수가 58평입니다 이거 뭐 깜짝 놀래죠 58평에 20억 자 그래도 다 사연이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시남 사동 부근의 대도로변에 뭐 인접해 있다 그래 볼수 있고 아티마 병원에 아, 아무래도 재개발 바람이 불어서 이런 금액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. 자 다음 신천동 마찬가지 32억입니다. 재개발 바람이 불어서 이 금액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대지평수 44평 이거는 뭐 진짜 이거 44평인지 5균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진짜라면은 이건뭐 장난이 아니죠. 7200만원 평당 7200만원 대지평구수 44평 연면적 175평 이야 이골 때리네요. 대출금액 뭐 이건 뭐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직접 전화를 합니다. 그리고 건물은 5000건물입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에 짓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위치상으로는 그닥 그래 보입니다만은 개별적으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서 함부로 또 얘기하기가 그렇고 그리고 22년도 15억짜리 신축 건물이 새로 하나 지었네요 자 기본적으로 평수를 보게 되면 61평 6 1평에 15억입니다 신축이고요 일단 1층에 상가를 넣는 상가주택이라고 보게 되면 원룸과 토룸 평당 금액은 2,400.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죠. 신축 이거 뭐 서구, 남구, 중구 뭐할거 없이 가격대가 거의 비슷합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중공은 22년 1월달 진행이 되었고요. 대지평수는 6 1평 아,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얘기하죠. 유라역, 신기역 저는 역세권을 크게 좋아하는 안 합니다. 여기 있으면 좋은 거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 거지 무조건 역세권이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은 대부분은 서울하고 또 비교해서는 항상 안 되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 무조건 역세권이다 큰 의미 없어요 저는 상권을 많이 따지고 아무래도 집가 상승을 할수 있는 곳을 따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 위치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여기 나오는 매물들이 약 13, 14억씩 나옵니다 십상사 뭐 적게는 12,3억도 요래여가 요리, 원룸단지죠. 원룸단지에 그렇게 나오는데 매매금액은 15억에 그리고 대지평수는 61평에 그리고 평당금액은 2,400 정도 시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22년도 소동 호 소동 호 마찬가지 13억 5천에 기본적으로 1층 상가는 넣지 않은 어 뭐 자료가 또 없네요 없고 대지평수는 뭐 79평 거의 80평이죠 80평이고 뭐 13억 5천에 뭐 대출 이것도 이상합니다 보통 13억 5천이면 대출 5억 정도는 기본 내주기 때문에 5억을 받든 7억을 받든 받아서 인수를 쉽게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제는 이 유료사이트 이 자체를 못 믿겠어요 이게.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좀 이치에 안 맞죠 22년 1월 달에 뭐 아무튼 중공이 됐고, 그 이후에 나머지 자료는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라. 그리고 평당 금액은 1,600, 1,700만 원 정도. 신축 건물이 평당 1,700이면 나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반야월 혁신도시나 아니면 주변의 일대 구도심지에 평당 가격은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가 시세더라고요. 좀 위치가 좋으면 8,900, 0 0 0만원에도 이종주거지역에 그렇게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후에는 21년도로 해서 7 5 0 0 0 이건 또 뭐야? 3, 35억? 아, 이거 뭐야? 금액이 뭐 워낙 높다 보니까 빨갈립니다평당 2,500에 3 5 무토 대 돼지평수가 커서 매매금액이 높은 모양이네요. 그리고 그에 대한 자료는 없고 직접 전화를 해라.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아무래도 문의가 많아서 안 올려놨는지 아니면 민망해서 안 올려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를 하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매물들을 쭉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13억 15억 어, 그리고 뭐야 7억 5천에 평수가 아무래도 적은 평수의 매물들도 나오고 2017 8년 위주로 해서 매매금액은 10억 초반대 10억 초반대 위주로 지금 북부는 나오고 있고 그리고 7억짜리가 뭐 밑으로 해서 좀 나오는데 한면 되게 되면은 위치가 사실 뭐 그다지 좋지 못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사실 위치가 나쁘지 않은데 매매 금액은 7억 5천 어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자체는 많이 올라갔죠. 그리고 인수 금액은 2억 천만원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북부도 마찬가지 신축은 딱 그래 많지는 않다. 이게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많이 지었는데 다 팔렸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. 오늘은 북구 신축 상가주택이나 원룸 건물을 한번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